종합 FM 99.9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L 우리 함께 사랑과 평화를 나누어요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광주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